핸드폰이 마닥에 났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오마이갓 와우 하이 안녕하세요 신망콩이에요 제가 항상 촬영을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주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을왕리로 힐링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또 술에 만취 돼서 열심히 밖에서 춤을 추다가 핸드폰이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찍냐고요? 제가 항상 강화필름을 끼고 있어서 전면은 멀쩡한데 후면은 진짜 진짜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게 광각 카레... 일단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예요 그러면 은 뒤에 렌즈가 3개잖아요 3개 중에서 정말 다행으로 다행 맞나? 네, 다행으로 광각카메라만 광각 깨졌어요 거의 그 유리가 손으로 잡으면 베일 정도 어, 아작이 났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리를 하려 했는데 제가 항상 핸드폰을 살 때마다 보험을 가입했었어요. 이번에는 보험을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났네요. 여러분들은 보험을 꼭돈 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갑자기 세게 현타가 오는데 뭐 여튼 그래도 카메라를 쓸순 있어요. 광각 카메라만 안 되는 거니까 다른 거는 정상적으로 잘 되거든요. 그래도 제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높여 보자 처음으로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카메라를 언박싱 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저 참고로 카알 모십니다. 저 정말 카메라를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서칭을 해 봤죠. 서칭을 해 봤는데 너무 비싼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제가 카메라를 잘못 다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다른 점도 잘 모르겠어요. 비교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좀 초급자 용으로 괜찮은 캐논의 뭐였지? M50 마크 2를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M50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마크2가 왔어요 그래서 뭐지? 해서제 구매 내역을 봤더니 마크2를 시킨 거더라고요 M50 소속작 같은 게 마크2더라고요 근데 저는 M50을 살랬 했는데 마크2를 사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너는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여드릴게딱 상자를 까보니까 네,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상자를 깠는데 마크2라고 떡하니 써있는 거예요 저는 M50을 시켰는데 제가 멍청했죠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할인 들어가 있더라고요 할인 들어가서 이게 렌즈 키트 아... 못 돌아... 렌즈랑 같이 들어있는 키트로 구매를 한 건데 몇만 원더 싸게 산것 같아요 제가 금액이 또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어, 편집하면서 여기 위에다가 위에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SD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다가 검색해가지고, 저렴한 곳에서 이렇게 샌디스크에 64기가 짜리를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냥 기본으로 옵션이 16기가를 주는 건가 봐요. 뭐, 여튼, 뭐 16기가는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비스가 났습니다. 스티커를 떼줄게요. 몇분 후에. 따라라라라 액세서리 할인 쿠폰, 전품 등록하는 거, 중요한 베라리 15에서 45짜리거든요. 음. Nope. 드디어 짠 고이고이 표장이 되어서 왔네요 오마이갓 너무 이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 와우 일단,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오마이갓! 어, 근데, 뭐,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회전도 돼버리는. 너무 편하겠죠? 이런 안 되네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Hello. 안녕하세요. 저는 샤코예요. No. 지금 충전을 기다리고 있고요. 음 기다리는 동안 이게 아까 살면서 보니까 렌즈 아 완벽하게 이해했어. 눌러서 그냥 정말 렌즈 제거할 때 스위치 그리고 이렇게 포착을 시킨 다음에 하고 이렇게 뚜껑 까주고 여기 있는 이거를 위로 당겨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 렌즈가 나와요 오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가 봐요 SD 카드를 꾸자예요. 배터리를 10분밖에 충전시키지 않았지만 어, 저는 지금 몹시 설레고 급합니다. 빨리 켜봐야겠어. 온. 제 처음 사진은 이 카메라로 처음 찍은 사진은 이거예요. 지금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래서 카메라를 사야 돼. 여러분들 이래서 사야 된다고. 아휴. 와우 아. 여러분들 아. 제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음. 속점도 살짝 느리긴 하지만 그래 이 친구야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뭐제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더이쁘게 나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색감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앞으로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지출이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번에는 이 카메라로 먹방이라든지 뭐 노래 영상이라든지 뭐 asmr이라든지 가지고 올게요. 유바!